아 여러분들, 박금남 형님 여어서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웃음> 이야... 굉장히 먼, 굉장히 뭔데 여기 분위기 너무 좋아요 <웃음> 네, 무조건 좋아요 일단 <웃음> 좋습니다 많이 춥지 않으니까 예, 아, 너무 따뜻해 옷을 너무 껴 입고 왔어 큰일 났어 일단 뭐 형님하고 제가 좀 자주 가는 그... 저 서너의 집한번 가볼 어... 겁니다 아, 가보시죠 형님 서너의 네. 집, 갑시다 <웃음> 아... 이거 뭐... 제가 잘 모르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도 있고, 홍합도 있고, 많네요 먹을 거 음. 오늘 일부러 하루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왔어요 <웃음> 일부러 이게. 아무것도 안 먹고 왔고 오늘님 그리고 또 전화도까지 오셨는데 어, 입세주 한번 좀 아, 예, 드셔보시고 알아야죠. 가셔야죠 예. 하죠, 언제 먹었는지 기억도 잘안 나요, 입세주는 한번 먹어봅시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형님, 먼길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웃음> 별말씀 나한테 올때 똑같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이 뭐 어디 가나 <웃음> 빈 속에 먹는 쇠주가 제일인 거 아시죠? 자, 한잔 합시다. 자, 쏘서 들어와 쏘서서. 음, 음, 술을 안 취했을 때는 이 소주 맛이 틀리다는 게 느껴져요. 근데 좀 있다 보면 안 느끼더라고요. 자, 그걸 하나 더. 드셔보시죠. 야, 이렇게 해고. 음, 아. 진짜 맛나. 듬드랑 맛있다. 음. 맛있는데 먹을 게 너무 많아. 지금 여기에 젓가락에 먼저 가보고 싶어요. 네 여기 또 조림. 예전에는 이제 뭐 아구찜도 주셨었어요. 네. 그 반찬으로 네. 아구찜 주셨었는데 지금 이제 계절이 있다 보니까 또 굴을 또 대신 또 내어오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 서너 드시기 전에 이 장이 있는데 요게 통들깨가 들어 있는. 네 통들깨하고 어, 간장하고 해가지고 음. 양파. 이거 좀 섞으신 다음에 이거랑 해가지고 같이 사장님 고등어 너무 맛있어요 조림 네? 고등어 조림 고등어, 고등어 조림 아니에요 이거 고등어 아닌 거 같은데? 아, 고등어 아니에요? <웃음> 딱 봐도 고등 <웃음> <웃음> 뭐예요 이거? 아 방어 조림이에요. 와. 제가 아는 분 중에 최근에 방어 때문에 고생하신 분이아아 있... <웃음> 아, 이쪽 저쪽 아, 저기 있었죠. 무 너무 맛있는데요. 야. 아. 오늘 님 음식 음. 좀잘 하세요. 음. 음. 누워도찡기이저기란 주제로 할겠죠. <웃음> 아, 소금도 있잖아요. 뜨끈하네요. 이죠 네. 진짜 맛있다. 뜨뭐 <웃음> <웃음> <왜> 그래요? <웃음> 아, 이거 딱 봐도 이게 병어. 네. 요거 삼치. 네. 와. 상차림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데 어, 가격 4만 원입니다. 아 이렇게 네 이렇게, 아, 이렇게 어, 해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밥이랑 네 예, 밥이랑 해가지고 반찬이랑 이야... 나는 거 이게 4만 원입니다. 자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응. 일단 저는 삼치 자체를 회로 만다 자체가 처음이에요. 삼치, 삼치는 게 구워서만 이렇게. 지저 보통 이제 대부분 구워 드시잖아요. 네 그렇게 안 먹어봤지. 야 자, 이제 이제 빨리, 가... 빨리 빨리 빨리 어떻게 그렇습니다. 먹어야 돼? 아나 빨리 배고파서 안돼. 자 나눠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제 김을 무슨... 한장 잡으세요. 에 네, 오케이 김을 한장 잡으시고 잡고... 여기다가. 어... 아, 어, 삼취를 넣었던 건데 밥을 조금 더 살짝 넣으시고 음, 밥을 밥을 이제 적당하냐? 네, 밥을 넣으시고, 넣고 응. 어. 해도 이제 원하실 만큼 넣으신 다음에 아까 응. 비볐던 네, 양념장 네, 콩을 들깨하고 어, 비볐던 양념장을 얹어 가지고 기호에 맞게 이렇게, 싸서 이렇게 딱한잔 하시면서 드시면 됩니다. 아. 드루와. 자자자. <웃음> 아. 음 김이랑 고소함이 같이 딱 만나면서 그냥 회 자체만 해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도톰하게 썰어놨는데 그회 그냥 회라면 먹을 때 이게 막장이랑 먹나요? 네 막장이랑 네, 네. 아, 이제 고추냉이장 이걸로 예나전 이게 찍어가지고 뭐 간장이나 이렇게 먹는 줄 알았어요. 간장은 드셔도 되고요. 잠깐만요. 저 이렇게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회를 그러니까, 먹을 때 예. 초장보다는 이렇게 다진 그쵸, 마늘 네. 이렇게 저는 약간 요거 재래된장으로 이렇게 비벼 먹는 거 좋아해요. 재래된장으로. 음. 음. 음. <웃음> 아. 이게 화로로 했을 때는요 맛이 안 나와요 사실 씹는거나 뭔가 더 쫀득쫀득한 느낌 나는 것 같아요. 선어라서 그러면요? 선어는 이제 식감 자체가 쫀득한 느낌이 난다라고 하는 생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어나 이런 네. 생선 같은 경우 막 잡아서 이렇게 좀 화로로 드시게 되면 그사후경직 때문에 그런 이제 좀더 음. 쫀득한 맛은 더 있어요 네. 이제 아삭하다고 할까 약간 살이. 음. 어. 근데 그 생선들은 이제 선어로 하게 되면 좀더 부드러워지죠 이제 식감. 근데 삼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화로로 해가지고 막 먹게 되면은 이런 담백한 느낌의 식감보다는 살짝 좀 비릿한 느낌 이좀더아 비릿한 좀 느낌 네,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음. 숙성을 하는 과정에서 네, 네. 숙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향이나 그런 건 날아가고 뭐 식감 이런 감칠맛 이 아무래도 좋아지고 이번엔 음. 병어 이번엔 병어 병어 먹어볼게요 병어는 약간 살짝 얼려가지고 음. 이렇게 썰어가지고 음. 먹어본 적이 있어요. <웃음> 이걸래가지고 병어 참 좋아했는데 어릴 때 병어 좋죠 저림에도 네, 병어. 맛있고 병어회 음음 괜찮으시죠? 아니, 아니 괜찮다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웃음> 야 좋네 그런데 이제 말이들 잘못 알고 계신게 선어가 균이 네. 있을 거다 아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오해를 사실 그니까. 하루보다 숙성에 그런 균이나 그런 건더 없습니다. 이것도 낮은 온도로 해가지고 숙성을 시키다 보니까 그 자체에서도 그 고래충이라고 하는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만약에 있다 선치더라도 숙성을 시키게 되면 그 이제 죽어요, 그런 거. 음. 이거는 팩트로 예전에 티비에서 한번 실험을 했던 결과거든요, 이제 어에 대해서. 아, 이거 요거, 거딱봐도 요거 뱃살 같아요. 음. 그죠 병어 뱃살이죠. 회 먹을 때 배웠어요 저 은빛 색깔 나는 거 먼저 먹으래요 음. 이삼치예요 이거? 아 배운 아니구나 아 미안합니다 아, 아니, 야, 삼치? 그러니까 아, 어. 그러고 보니까 병원은 통으로 나오는데 뱃살이가 따로 안 빼고 통으로 나오는데 아 미안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좀만 좀 생각하면 아. 수 있었는데 그냥 맛있어요 그냥 맛있어요 가격도 회에다가 이렇게 반찬 이 정도 나오는 게 4만 원이면 저는 가격도 적당하다 생각하거든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딱 둘이 와서 4만 원이면 음. 2만 원, 2만 원씩 내고 소주값 1만 응. 원씩, 1만 원씩 더내 가지고 딱 맞아. 소주값 1만 원씩, 1만 원씩 내는 사람들은 솔직히 술 많이 먹는 사람. 우리 는 어디 가서 그렇게 먹어? 우리는 이제 한 소주값도 한 2만 원씩 우리는 <웃음> 아, 소주값을 <웃음> 기억을 한 적이 없어요. <웃음> 자꾸 또. 이제 둘이랑 그, 어떻게 돼서 물어보죠. 몰라요. 아나 그런지. 그거는 질문이 가장 애매. 그냥 먹다고 아, 뭐, 뭐 내일이 오고. 아음날이 오고 있는거죠 <웃음> 자, 사사사 드루와 음, 아, 나 이거 꼬들꼬들한 이거 뱃살 너무 맛있는데 완전 이거는 아무것도 안 찍어 이거 아. 음. 치아가 혹시라도 안 좋으신 분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근데 웬만한 분들은 다 좋아하실 거예요 맛있네 딱 보니까 이렇게 먹어야 되네 밥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밥이 마인드 가만안 되고 네. 조금 먹... 밥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요거 떠 올리고 선에 올리고 요거 요거 요거 넣어야 돼. 아, 제가 그치? 요거 넣으니까. 아. 아, 이거는 무슨 맛있는 맛이 났는데뭐지 했는데 요거네. 이거 저 실선 묵은지 여러분. 실선 네. 묵은지 아, 맞다. 이것 도 넣죠. 었 맞아. 네. 이것 어, 맞아 맞아 맞아. 아 제가 깜빡 말씀 안 드렸지. 에. 에, 확실히 미식가시네 네. 음. 아. 이거 뭐지 라 한입도, 요게 맛있냐요에다 이게 또잘 어울려요 네. 네. 음. 어. 자 여기서도 한입만 같은 각을 한 잡아볼게요 어, 또 또, 아우저아궁금하고 싶네요 그러면 김을 두 장만 해요 음. 한번 조금만 봅시다 음. 저부산이니할거 없으면 두김 하나까지 <웃음> 여기 있는거 웬만한 거 내가 딱 봤을 때, 네. 처음 보고 맛있을 것 같은 거다 집어넣을게요 병어가 납작하니까 병어도 깔고 오. 그리고 요거 아그 삼치 배살이거든요 요거 은빛깔 이거 좀 넣어주고 굴꽉 아, 굴도 굴꽉 차있습니다 한거잘 찾네 아, 네, 네. 잘찾아야 잘 <웃음> <웃음> 자, 그리박나형님잡사에가은 아까 좀, 방통의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아, 아 우린 딱 선을 지키주면서아 네. 아, 그렇죠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삼치 하나 아, 와 양념장 조금, 아니 쌈장 좀 넣고 이거 이거 무조건 네. 들어가야 돼요 아 이렇게 해서 와우 이렇게 먹고 맛없다 하는 사람 있나? 저건 맛이 아, 없을 수가 진짜? 없죠 저건 아, 뭐. 내가 이거 쌀 때부터 뭐 했어요? 나는 그냥 이제 회 자체로만 한번 아, 회 자체로 만 본연의 맛으로만. 자, 하자. 갑시다. 자, 두루와이. 서자자아 아. 자. 짠. 아이고, 고맙습니다. 와. 이렇게 가야지. 이게 맞다. 는 아, 참 이러면 제가 뭐가 됩니까? 핵. 아. <웃음> 원래 제가 나쁜 놈 만드는 게 1등인 게 아니니까. 요렇게 <웃음> 딱 요렇게 탕 먹어야. 한 입을 먹더라도 이렇게 두툼하고 묵직하게 이렇게 다 먹어야 제말 아니겠습니까? 음. 요것도 젓가락질 내 스타일 안 맞아 이렇게 다 해갖고. 우리 동네는 뭐 늦었지만 좀 울려, 저기 좀 엎드려 절갈게라고 저는 형님 하나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이거 제가 안 싸면은 어 제가 그 아티티 그싸이는 소리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목소리> <한 소리가 여기까지 목소리> 어나 욕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잡사 제가 제가, 줄 제가 아, <목소리> 저럴 줄 알았다 저 형님한테 싸가지올게 저럴 다 하면서 아, <목소리> <하면은> <목소리> 아, 그렇게 그렇게는 <목소리> <할수> 있어요? 자 우리 형님 좋아하시는 김치 도좀 많이 먹고면 같은 이 커만한 땅덩어리 같은 나라인데 네, 이렇게 음식 이제 음식문화 다르다는 게참 아, 재밌어요 재밌어. 네, 자 다음에 쯤 네. 화이팅. 안돼. 네. 서서. 들어와. 배살 아, 네. 1등 음. 요거 병어 2등 요거 삼치 3등 보다 더 높은 거 이거. 이게 전라도시, 라도지 그렇다고 이게 뭐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거 진짜 이거는 이제 그 어떤 다른 것도 이 뛰어넘을 수 없는 맛이다. 뭐에 먹어도 맛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 급할 때 밥이랑 저거만으도 끝나. 하, 너무 맛있다 어봐맛있또볶으네 맛이 그렇죠. 음, 다르다. 이거 저 씻은 묵은지 바로 해가지고 먹는대. 그 살짝 참기름 살짝 넣고 네. 참기름 근데 많이 들어가면 안돼 적당히 살짝 넣어야 맞아. 너무 과하면 넣고 안 줘. 돼. 뭐든지 과하면 안 돼. 우리가 과하게 생겼잖아. 그리고 과하게 <웃음> 잘 생겨갖고. 아 그렇죠. 네. 인생이 힘들잖아 그렇죠, 사장님? 아, 우리 너무 과하게 너무 잘 생겨가지고. 많이 안 나요 되어요. 아니, 아니, 아니 우리우리잘 생겼다는 네. 얘기 우리 참기름 잘, 많이 안 넣는다고. 말 얘기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과인의 답은 지랄하고 찹빠졌네. 사장님. 구독과 좋아요 <웃음> <웃음> 그 감자전 지금 안 하세요? 해요 감자전 하나만 붙여주세요 와 왜냐면 저희 전남에서 강 감자전을 네 예, 형님 저 감자전 뭐 강원도에서 많이 드셔봤을텐데 오케이 오케이 저 근데 여기 감자전 솔직히 인정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고 형님 냉정한 평가를 한번 근 사장님이 네, 예. 여기 음식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못 믿을 수가 없어 무조건 맛있어 이거는 감자전 과연 강원도 그래서 감자 좀 많이 드셔보신 형님의 반응은 어떨지. 조금 이 촬영 차 촬영 때문에 좀 이게 시간 차가 있었는데 원래 이게 부치자마자 바로 먹는 게 틀리거든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그거 감안할게요. 맛있어요. 근데 일단 냄새만 맡아도 잘성 너무 맛있어. 음. <웃음> 바로 가르셨네. 요좀 <웃음> 전에 가르셨네. 바로 갈자마자. 오, 아자, 아자. 아시나로, 아시나로 음. 음. 아, 아저 알지마시네요. 자마자 그런. 아, 이거 말로 아시나 보네요. 갈자마자 한 거랑. 그안 아, 갈자마자 하는 거는 가끔씩 보면은. 네. 저런 데가 있어요. 그 가루 전분 가지고 그냥 음. 하는 데가 있어요. 감자 전분. 네, 가지고. 그런 거를 아. 하는 거야. 아, 아, 네. 음. 아, 저는 여기 살짝 저 청양고추 살짝 살짝 칼칼한 느낌 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 저는 이게 좀더 괜찮더라고요. 딱 하나 발견했어요. 우리 동네하고 틀린 거. 어떤거 간을 좀. 하셨네, 그죠? 네. 간을 좀 하셨잖아요. 우리는 간장 맛으로 이렇게 먹기 끔, 찍어 먹게 하는 게 있는데, 요건 간을 이제 조절하기 예, 좀 하셨네. 자체로 간을. 고추 조금 나중에 더 넣어주세요. 아, 예. 고추가 확땡긴다 아, 네. 서소소 두루와. 어 맛있네. 아. 맛있어요. 그냥 다 맛있어. 맛있고. 촌놈이 이까지 놀러 왔으니 까 얼마나 그냥 마다 맛있겠어요 그냥 끝났어 아무튼 여기 전반적으로 한번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 먹으러 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저희의 다음 목적지는 어, 제가 포장마차 여기 고 요소에 있는 포장마차를 모시고 간다고 했는데 다음 영상에서 아마 포장마차에서도 인사드리는 영상으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들 아, 불이, 불이 좋은, 좋은 포장차 마 자,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음식을 좀 형님 좀 반족해 하신다니까 저녁 전화 진짜 오, 마음이 좀더 뿌듯하네요 아니요, 정말 <웃음>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네. 짓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목적지로 가겠습니다 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웃음> 안녕